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스킨케어는 아까 씻고 바로 해준 상태고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줄 건데 오늘은 여쿨 색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피부가 조금 노란기가 많기 때문에 피부톤부터 조금 화사하고 밝게 톤업을 시켜줄게요. 숨 톤인톤 톤 크림이에요. 패키지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되게 예쁘죠? 제가 최근에 쇼 제품들을 선물을 받았는데 사용해보고 괜찮은 제품들을 이 영상에서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톤업크림을 손등에 덜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근데 제가 이 톤업크림 리뷰도 찾아봤는데 리뷰도 되게 좋고 이렇게 굉장히 촉촉하게 발려서 좋더라고요. 촉촉하게 발리고 피부가 속부터 맑게 화사한 느낌? 여기 딱 바른 부분만 화사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게 지속력도 되게 되게 좋더라고요. 토업 크림들이 나중에 좀 흡수되면 은 원래 피부톤처럼 돌아가는 그런 톤업크림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화사해진 채로 유지가 엄청 오래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밀착시켜줄게요. 되게 화사해진 거 보이세요? 뭔가 피부톤이 원래부터 맑고 밝은 사람처럼 화사하게 톤업을 잘 시켜줘가지고 요즘 그냥 동네 앞에 나가거나 할 때는 이 톤업 크림만 바르고 나갈 때도 많거든요? 원래 피부가 하얀 사람처럼 만들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줬는데 피부톤이 거의 진짜 한 20% 정도로 보일 만큼 이렇게 화사해진 거 보이시나요? 남은 거는 목에도 발라줄게요. 목에 발라주면 은 피부가 원래 하얀 사람 저음 보이더라고요 이게 옷에도 막 허옇게 안 묻어나고 외출하고 왔을 때도 목이 계속 하얗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쇼 쿠션 스타터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투명한 젤 같은 형태예요 요게 쿠션 스타터인데 요 제품을 바르고 나서 쿠션을 바르면은 쿠션의 지속력도 더 좋아지고 피부 표현도 조금 더 깔끔하고 피부가 매끈매끈해 보이게 연출을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토너 크림 바른 위에다가 발라 줄게요. 토너 크림 안 바를 때도 요 쿠션 스타터는 꼭 바르고 쿠션을 발라 주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깔아 줘요. 제가 토너 크림 바른 곳 위에다가 바르는데도 밀리거나 뭉치거나 하는 그런 이게 하나도 없죠. 게 매끈매끈하게 피부가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퍼스텔러 니어바이 리차징 립밤 로지 컬러 이 립밤은 컬러 립밤인데 컬러감이 엄청 진한 편도 아니고 약간 생얼 꾸안꾸 느낌으로 사용해주기 좋은 립밤이에요. 이것도 비건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이고 딱이 토너 크림에 이런 립밤 딱 사용해주면 화장 진하게 안 하고 이렇게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춤 올데이 딥커버 쿠션 0 1호 라이트 바닐라 컬러예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서 케이스도 이쁘고 이 제품 요즘 잘 사용중인데 이렇게 묻혀서 여기 살짝 덜어주고 흉쿠션이 최근에 되게 핫하게 유튜브에서 리뷰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선물 받아서 사용해보니까 저랑은 되게 피부에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촉촉하게 발립니다. 화사하게 피부 매끈해 보이게 해주고 제가 그 쿠션 스타터를 같이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속력도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줬고 이 퍼프에 묻은 양을 꾹꾹 눌러가지고 휴지에다가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이렇게 두드려서 밀착력을 더 높여줄게요. 쿠션을 바를 때 이렇게 퍼프에 남은 양을 정리해주고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면좀더 지속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피부에 착잘 붙어 있더라고요. 클리오 비건에어 커버 컨실러 035 리넨 컬러 요즘 잘 쓰고 있는 이 클리오 비건에어 컨실러로 다크서클 제일 진한 부분에 이렇게 깔아주고 요즘 피부가 되게 좋았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확 더워지면서 피부가 또 뒤집어졌거든요. 정말 제 피부는 개복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꽁꽁꽁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자빈드 서울 그린어리 베이스 파우더 팩트 1호 요 파우더 팩트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양 조절을 해주고 눈썹 그릴 부분에 유분기를 먼저 잡아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02 소프트 쿨컬러 제가 원래 웜컬러를 되게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쿨컬러를 웨이크메이크에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 쿨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오늘은 또 쿨톤 계열 색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눈썹 컬러랑 쉐딩 컬러도 쿨톤 컬러로 맞춰주면 조금 더 일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제 컬러를 맞추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있어가지고 눈썹. 그릴 때나 뭐쉐딩할때 컬러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눈썹 뒷부분은 진한 컬러로 이렇게 그려주고 앞쪽은 연한 컬러로 채워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썹이 채워집니다. 이 웨이크메이크 쉐딩이 해림쌤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되게 잘 뽑았어요.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 구성이어서 쉐딩이 좀 질리거나 쉐딩을 사야 한다. 좀 바꾸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이 쉐딩 한번 사용해보시면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요 항상 사용하는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로 끝부분에 좀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고 그려줄게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카라 03 내추럴 브라운 컬러 요 브로우카라 이번에 샀거든요? 요거 재윤님이 좋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쓱쓱 발라도 되고 이렇게 앞에는 살짝 결 세워주고 이렇게 컬러 바뀌는 거 보이죠? 근데 이 컬러가 내추럴 브라운인데 조금 밝아서 다른 컬러로 새로 구매를 할까 싶습니다 붓이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양도 엄청 적정량이 묻어나와서 양 조절하기도 편하고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눈썹 털 만져봐도 막 딱딱하게 굳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눈썹을 완성을 해줬고 이 컨실러 부분을 다퍼트려줄게요 이렇게 컨실러를 미리 도포해놓고 조금 굳히면 은 커버력이 딱 좋아지거든요. 딱 고정이 되면서 커버할 곳에 커버가 잘 되거든요. 파우더를 조금... 이렇게 외곽 부분 위주로? 요즘은 너무 더워가지고 파우더 처리를 이렇게 꼭 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쉐딩 컬러로 이제 턱을 쳐줄 건데 쉐딩 브러쉬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냥 턱에 맞춰서 쓱쓱 해주기 좋은 것 같아요. 코 쉐딩도 저는 요 중간 컬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기 콧볼이 조금 잡혀 보였으면 좋겠어서 여기부터 이렇게 쉐딩을 해줍니다. 타고 살짝 올라가줘요. 앞쪽의 연한 컬러로 눈썹 아래에도 살짝 잡아줍니다. 입술 아래쪽 음영, 여기 입술 위쪽 음영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쉐딩 하나로 지금 이목구비를 다 잡고 있는데 항상 해주는 이 애교살. 애교살 그림자도 잡아줄게요.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의 컨실러 부분으로 애교살 통통하게 살려줄게요. 이제 색조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 속에서 했던 고그 섀도우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그 메이크업이 예쁘다고 몇몇 분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사용한 메이크업 제품들을 들고 왔어요. 뮤드 숄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04 라일락 모먼트입니다. 팔레트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이렇게 딱 여쿨라가 사용하기 좋은 색감인 게딱 보이죠? 이렇게 화사한 핑크 라이트 라벤더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릴리 핑크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되게 화사한 핑크 컬러여가지고 베이스로 깔아주기도 좋고 블러셔로 활용해도 예쁜 컬러예요. 이렇게 넓게 넓게 깔아주고 애교살도 한번 지나가 줄게요. 그리고 러브 포엠 컬러 이제 조금 더 진한 핑크 섀도우로 이렇게 색감을 넣어줄게요. 언더도 이렇게 한번더 살짝 쓸어줍니다. 로지 헤이즈 컬러랑 여기 아래쪽에 딥 플랫 컬러. 눈 아래쪽에 점막 가까이에 붉은 느낌을 줄게요. 이 로지 헤이즈 컬러를 썬커플 라인 안쪽에 조금 더 진하게 발라주고 모브 다운 컬러. 이 컬러로 살짝 라인 밑바탕을 그려줄게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기존의 1, 2호는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가 굉장히 진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 사용 안 하고 섀도우로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번 섀도우들은 좀 라이트 톤을 위한 팔레트여서 그런가 이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가 조금 연해서 그게 약간 아쉬웠어요. 이눈 뒤쪽 그리고 눈 앞쪽 가운데를 살짝 연결해줍니다. 아래쪽에 삼각존을 일자로 튀어줄게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9호 쉬어 누드 컬러. 이런 자연스러운 컬러감이에요. 요즘 애교살 메이크업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쉬어 누드 컬러가 이런 핑크 메이크업했을 때 애교살 컬러로 발라주기 좋은 것 같아요. 눈 앞머리도 살짝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펜슬만 사용을 하면 은 조금 지속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저는 아까 그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컨실러랑 같이 사용을 해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생성이 됐죠? 풀 블룸 컬러. 핑크 빔이 도는 그런 컬러인데 이렇게 약간 화이트에 핑크 빔이 도는 그런 컬러예요. 애교살에 조금 더 핑크핑크한 느낌을 내줄게요. 라일락 칩 컬러. 이렇게 화려한 글리터가 모여있어요. 글리터가 되게 고정력이 좋더라고요. 눈동자 아랫부분 위주로. 이렇게 눈두덩이에도 살짝만 흩뿌려줄게요. 이제 뷰러를 집어주고 웨이크 웨이크 리얼 애쉬 롱 앤컬 마스카라 01 클리어 블랙 바나나 모양의 얇은 솔인데 한올 한올 깔끔하게 되게 잘 발리더라고요. 고정력도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이 언더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언더도 이렇게 마스카라 진짜 짱짱하게 한올 한올 되게 잘된것 같아요. 이제 아이라인을 사용해서 눈막을 살짝 채워주고 꼬리는 그냥 일단 눈매에 맞게 빼줄게요. 이 컬러 사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살짝 풀어줄게요. 이제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웨이크 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분위기 쿨이 물결 무늬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컬러 너무너무 이쁘죠? 이거 보자마자 헉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신상 나온 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여쿨 분들은 꼭 소장하셔야 될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일단 이 진한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앞쪽 볼 위주로 이렇게 색감을 넣어줬는데 진짜 너무 예쁜 그런 딸기 우유 같은 컬러예요. 이 앞쪽에 흰기가 많이 도는 컬러를 이렇게 외곽을 살짝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 블렌딩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컬러 이렇게 섞어서 코끝이랑 콧대 그리고 턱 끝에도 살짝 블러셔는 진짜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카메라에 색감이 안 담기는데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운 핑크 블러셔예요.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립은 제가 그때 이 헤라 센슈얼 피팅글로우 틴트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발랐거든요. 백사모 히든 모브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 컬러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쓰고 있어요. 한겹 얇게 깔아주고 손으로 조금 퍼뜨리면서 살짝 오버립을 해줄게요. 제가 사실 그 올령 추천템 영상에서는 이 79호 참드 컬러를 가운데 아주 살짝만 발라줬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라이트한 여쿨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니들러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것도 완전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거든요. 가운데 위주로.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근데 립 바르니까 블러셔가 조금 죽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실제로는 괜찮은데 카메라에 색감이 안 담겨가지고 진한 컬러 사용해서 조금만 더 얹어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하이라이터 얘는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하이라이터더라고요. 저는 손을 사용해서 광대 밑부분 그리고 콧대. 되게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이렇게 광 생긴 거 보이시죠? 이게 입자가 되게 고와가지고 피부가 원래 좋아 보이게 연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코가 뭔가 딱 생긴 거 보이시죠? 이렇게. 광대에도 예쁘게 차란하고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 이렇게 여쿨 색조를 활용해서 이렇게 여쿨라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갈보암 색조가 대세였는데 그때는 정말 베이지톤 립 그리고 칠리 립 컬러 막 약간 단풍 컬러들의 그런 섀도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정말 뮤트하고 흰기 낭낭한 그런 라이트한 섀도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렇게 여쿨라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이 팔레트도 너무너무 이쁘고이 요 블러셔, 이 블러셔도 진짜 이쁘거든요 이렇게 딱 생기 있어 보이는 이런 블러셔 컬러여서 섀도우랑 이 블러셔를 진짜 찐으로 완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